이번 영상에서는 팔쟁이의 직업인 숲의 방랑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숲의 방랑자는 야성, 사명, 사랑특성으로 구성된 직업으로 팔쟁이의 특징인 근접무기에 영향을 안 받는 것을 응용하여 둔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장점을 가지는 직업이에요. 둔기에는 자체적으로 치유력이 상승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성효과와 초승도를 원거리 옵션으로 구성하더라도 자힐를할 정도의 힐량을 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 특성에는 딜량 상승에 대한 능력이 많이 부족하여 PVP 컨텐츠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본격적으로 사랑 특성의 스킬을 설명드리기 앞서 활쟁이는 시전시간 감소에 대한 옵션을 챙기지 않기 때문에 일부 스킬들만 활용하기에 적합하며 따라서 사용빈도가 낮은 것들은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릴게요. 사랑의 첫번째 스킬은 빛의 갈물이라는 스킬로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는 공격 스킬이에요. 우리가 활용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스킬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스킬은 축복과 저주라는 스킬이며 적에게 사용하면 저주를 걸어 3초동안 발묶금 상태가 되고, 20초동안 받는 피해율이 12% 증가해요. 또한 본인이나 아군에게 사용하면 축복 상태를 만들 수 있으며, 디버프를 한가지 제거하고, 1분 30초동안 받는 치유율이 15% 증가하게 만들어줘요. 축복과 저주는 자힐를할때 부족한 힐량을 보충해주는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스킬이며, 알트를 누른 채로 단축키를 사용하면 적대상이 아닌 본인에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디버프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다음 스킬은 빛과 어둠이라는 것으로 적에게 사용하면 마법 데미지를 입히고 아군에게는 힐을 할수 있는 스킬이에요. 하지만 시전시간이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빛과 어둠에는 계승자 스킬로 생명과 지진이 있으며, 두 종류 모두 시전시간이 있어서 설명은 안하도록 할게요. 다음 스킬은 생솟는 생명력이라는 스킬이며, 10초동안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즉시 시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팔쟁이가 사용하기에 좋아요. 심판의 창은 선택한 지역의 창을 소환하여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고 창꽃힘 상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창에 꽂힌 상대에게는 45%의 추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지만 시전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계승자 스킬로는 불꽃과 생명이 있으며 생명을 선택하면 시전 시간이 없이 사용이 가능해지고 해당 지역의 적에게는 창꽃힘 효과만 부여하게 되며 아군에게는 힐을 해줄 수 있어요. 다음 스킬은 모두 치유라는 스킬로 넓은 범위의 아군에게 광역 힐을 해줄 수 있지만 긴 시전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명의 물러서기 파도를 사용하면 즉시 시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계가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 힐러가 없는 공대에서는 자일이 아닌 공대원의 힐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계승자 스킬로는 생명, 안개, 파도가 있고, 생명은 지속적으로 생명력이 회복되는 도 트위로 변경이 되며, 안개는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에 파티원에게만 적용이 되고, 파도는 힐이 아닌 보호막을 씌워주는 형태로 변경되어 계승자 스킬에 대한 개인적 생각으로는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했으며, 자의를 할 때는 소비 활력이 높아서 안 쓰는 것을 추천해요. 다음 스킬은 사망한 아군을 부활시키는 스킬로 잡화상인이 판매하는 부활 주문서와 다르게 살아난 아군의 체력과 활력이 90% 회복한 상태로 살아나요. 연속 회복 스킬은 본인을 포함한 아군에게 하트를 날려 최대 5회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스킬이며 적 대상을 타겟한 상태에서 사용하면 자신에게 바로 사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일용도로 활용하기 좋아요. 그리고 계승자 스킬에는 불꽃과 번개가 있으며 불꽃은 시전시간이 생기는 대신에 대상에게 도트1의 형식으로 변경되며 번개는 최대 사용 제한이 없어지는 대신 소비활력이 점점 늘어나요. 회복의 씨앗은 아군에게 걸어주는 버피 형태의 스킬이며, 피격시 25%의 확률로 생명력이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연속 회복의 회복량을 55%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연속 회복으로 자의를 하기 전에 회복의 씨앗을 먼저 두르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음은 신의 축복이라는 스킬이며 해당 스킬을 사용하면 본인을 포함한 주변 공대원들의 모든 능력치를 30분 동안 30 증가시켜주는 버프를 걸수 있어요. 활력보호 스킬은 본인을 제외한 아군에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며, 스킬을 사용하면 대상에게 날아가서 도착하는 시점에 시전자와 함께 보호막이 생성되고 이동하는 동안에 닿는 아군에게도 보호막을 걸어주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치유의 샘 스킬을 시전하면 12초 동안 지속적으로 아군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지역을 생성시키며 계승자 스킬로는 생명과 파도가 있어요. 생명의 경우에는 즉시 시전으로 바뀌고 스킬을 사용한 후 해당 지역에 있는 공대원의 수에 따라 회복량이 변하며 파도는 선택한 지역에 치유의 꽃을 생성시켜 1분 동안 지속적으로 아군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줘요. 파도는 시전시간이 있어서 자일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유지시간이 길기 때문에 보스에게 딜을 넣기 전에 미리 깔아둘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사랑의 첫번째 패시브는 치명타 피해를 받을 시에 9초동안 받는 피해의 3%를 활력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번째 패시브는 치명타 피해를 받을 때 치유 스킬의 쿨타임이 초기화가 되며 너무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12초의 쿨타임이 적용돼요. 세번째 패시브는 사랑 능력의 치유율과 피해율이 10% 증가하는 것이에요. 다음 패시브 스킬은 빛과 어둠 모두 치유 연속 회복을 사용하면 기도 스택이 쌓이게 되며 사랑 스킬의 시전 시간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기도 스택 5회가 쌓이게 된다면 기적으로 변경되어 시전시간 30% 감소효과를 받으며 모두 치유로 기적을 소비하여 회복한 대상에게 회복의 시약효과를 부여할 수 있어요. 다섯번째와 여섯번째 패시브는 극대화 치유율 증가와 기술 사용시 활력 회복량이 증가하는 것이며 연속 소기를 사용하더라도 활력이 회복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냥을 할때 부족해지는 활력을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개인적으로 사랑 특성의 8포인트를 투자하여 찍는 스킬들은 축복과 저주, 샘솟는 생명력, 모두 치유, 부활, 연속 치유, 회복의 씨앗, 신의 축복, 치유의 샘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자의를 하는 순서는 딜을 넣기 전에 자신에게 축복과 저주, 샘솟는 생명력, 회복의 씨앗을 먼저 걸어주고 딜을 시작하며, 딜이 필요한 순간에 연속 치유와 치유의 샘 생명, 그리고 물러서기 모두 치유 연계를 활용하여 힐을 해요. 사랑 특성은 PVP에서는 활용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지만 저장점에서 자신에게 버거운 몬스터를 잡을 경우 활용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격력이 낮을 때는 사냥으로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 스킬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하는 활력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사랑의 마지막 패시브와 계승자 칭호효과를 활용한다면 사냥할 때좀더 쾌적하게 할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